안녕하세요 니나예요. 아유리랑 지금 한책 나왔어요. 아유! 아유! 아유리 얼굴 어디 있어? 안녕 해봐. 이걸 보여줘. 귀여워. 만지면 뭐안 되지? 핸드폰 달라고 울어가지고 <웃음> 지금 지금 산책 나왔는데 여기가 아파트에 있는 정자예요 산새 소리도 좋고 그렇게 많이 안 더워가지고 좋네요 그러면은 계속 아이들이랑 좀 노, 놀아야 되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유라 그게 뭐예요 그거 부러볼래요 하나, 둘더 불어야지. 더 세게 불어보세요. 엄마도 해볼까요? 엄마 엄마도 불어봐요. 개미도 있네. 개미 개미도 있어. 아유라 그게 재밌어? 민들레후 부는 거? 후 부는 거? 아, 좋아 좋아 좋아 아이고 이뻐 조심해 거기 개미도 있지 개미들도 있고 아 좋아 좋아 응. 좋아 좋아, 좋아. 아이뻐 아유라 차는 조심해야 되는 거지 빵빵 빵빵 조심해 응 부릉부릉 조심해야 돼 거기 놀자로 다시 갈까 아니야. 아니야. 어디 갈려고? 아니야. 아, 귀여워. 아니야. 그거 두개 들고 어디 그렇게 가세요? 귀여워. 민들레 그거 들고. 아유리 가방은 저기다가 놨는데 점점 멀어지고 있어. 아유리 도시락 가방. 안 훔쳐가겠지. 아기 건데. 보고 아빠. 아빠 보고 싶구나 삼촌도 보고 싶구나. 신계로 올라갈래? 응. 여기로 올라갈까? 엄마 손 잡고. 응. 응. 엄마 손. 자, 헉, 너무 높은데? 응. 아, 신났어. 자전거? 집에 있는데 집에 가서 탈까 그러면? 네. 집으로 가자 그러면. 지, 집에서. 이거는 다른 오빠 거니까 아유리 거 타러 가자. 이거는 아유리 거가 아니야. 이거는 다른 형님 거. 다른 형님 거라서 안될 거. 아유리 거 집에 있는데 집으로 갈까? 집에서 타자. 하고 또 놀자. 야. Yeah.